영상에서 3일차까지의 반복 루트로 지금 사막 퀘스트까지는 다 뚫었습니다. 지금 몽틈 소녀 스피드 토벌팟을 하고 있고요. 계속 각 인석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면서 틈틈이 골드도 챙기고 있죠. 일단 오늘 좀 설명해 드릴 것이 바로 스피드 토벌팟인데요. 원하는 구간까지 빠르게 토벌 작업만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랩 되고 투력된다면 이렇게 파티로 하는 게 엄청 빠릅니다. 몽틈 소녀 같은 경우는 1에서 3까지 루트가 같기 때문에 평야, 벌판, 입구, 성체 이런 식으로 돌아주시면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월드 채팅으로 파티 구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섭 초반이라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할 때는 꼭 모니터링이 필수로 하셔야 돼요. 워낙 빠르게 채워지기에 한눈 팔다간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입니다. 틈틈이 확인 가능할 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끝내놓고 토벌 온라인을 마저 했습니다. 루나트라까지 싹다 돌았죠. 다 돌고 나니 8시가 되어서 필드 보스타임 했고요 어, 그리고 초반에는 힘들게 풀타임 뛸 필요가 없습니다 흔적 1단계만 채우시고 마석팡 구멍만 채우시면 그냥 메인캠 밀러 가세요 저거잡는 1시간 동안 진짜 경손실 골손실 엄청납니다 그래도 빨리 잡히는 거는 한 번씩 참가하는 건 좋아요 운 좋게 희귀마석 얻으면 대박이고요 그 후엔 밀렸던 메인캐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전투력이 9만대인데 생각보다 10만대 못까지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솔풀로 6막 4장까지는 밀었습니다 계속 사냥하면서 팁을 드리자면 일반 고급템들 획득하실건데 무과금은 처음에 바로 아이템 수집하기 힘듭니다 주문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재력해방으로 몰빵 해주시면 됩니다 투지 인내 50랩 기준으로 먼저 찍어주시고 랩60 됐을때 통찰을또 50랩 맞춘다는 식으로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이세개가 그냥 돌아가면서 비슷한 레벨대로 맞춘다 보시면 됩니다 아, 또 하다보면은 일반 동료 이블린이 남죠 이 이블린으로 계속 채집을 돌려줘야 됩니다 피엘라꽃을 꾸준히 캐주시면 되는데 이걸로 우리는 연금술 레벨을 올릴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물약값 때문에 골드가 엄청 많이 소모되거든요 최대한 연금술 제작으로 물약값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채집동료 생길때는 물약재료들을 채집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특이사항으로 메인퀘스트 6막 4장의 가디온 잡는 부분이 예전에 주차가 되었는데 이제 막혔네요 아 하긴 5개월 동안 버그가 방치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생각보다 9만 토력 찍고 하면은 화상 퀘스트 아주 쉽게 밀수 있으니까 그 전에 꾸준히 마석각인 레벨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언제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